ETJ의 연락 기본 덕목은 주기적인 보고지만, 가끔 ETJ도 예고 없이 연락이 두절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스케줄, 갑자기 쏟아지는 졸음, 배터리 방전 등이 주원인입니다. 갑자기 생긴 스케줄에 집중하느라 연락을 못할 수도 있고, 너무 피곤해서 집에 오자마자 잠들었거나, 장시간 외출로 인해 보조배터리까지 방전돼서 폰이 꺼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상대는 이티제의 연락 두절로 인해 많은 걱정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티제는 생각보다 건강하고 별일 없습니다. 이티제는 일상생활하면서 사고를 당할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다시 연락 가능한 상황으로 돌아오면 평소처럼 근황보고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 카톡보면 연락 한번 해줘 라고 남기고 각자 할 일을 하고 있으면 알아서 연락을 할 것입니다. 오늘 도시 청해 주시 여사 겸스 헤드덕 Je Young San Yul Tong Ha ISTJ Wah Yu I Hon In Shingo Hashi Gil Gi One Had n a d a ISTJ World Membership A g a e e Hashi Mayan Secret Ye y o n g San Bon In j o n g Fan Ye y o n g San Vlog ASMR Doon Total n e g a j Benefit Yul n w l i l Su It Sub Nader Uchuk San Dan Card Lul Click Hag Eed Hajuse Yor